안녕하세요 샤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사고 난후 가장 첫 번째로 구입한 어플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어플은 굿노트인데요 굿노트는 대표적인 아이패드의 필기 어플인데요 비슷한 어플로는 노타빌리티와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필기 어플 중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어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패드를 사자마자 바로 굿노트 어플을 구입했는데요 최근에 굿노트가 4에서 5로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5로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제가 오늘 굿노트 어플을 소개하면서 굿노트 4와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참고로 굿노트 5를 구입했습니다. 굿노트의 가격은 약 9,900원이고요. 제가 국노트를 구입한 이유는 우선 수업 시간에 필기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국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필요한 자료들을 프린트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패드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필기를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아이패드를 통해서 필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아이패드를 구입했었고 그래서 바로 국노트도 함께 구입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df를 바로 출력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통해서 필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필기하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간편하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혹시 굿노트4를 구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굿노트4 이용자에 한해서 5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번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노트 어플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포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굿노트4와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굿노트5의 펜 같은 경우에는 만년필, 노펜, 그리고 파필이 있는데요. 파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굿노트4에 없었던 새로운 펜촉인데요. 이와 같은 필기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 색상과 굵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기존의 프리셋지 적용된 색상도 있고, 이처 자유롭게.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볼기 또한 기존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세 가지도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볼기를 미리 세팅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지우개처럼 지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획 단위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터만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능 또한 굿노트4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모양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도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원이나 네모 삼각형 등을 그릴 때좀더 반듯한 모양으로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볼수 있는데요 모양도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펜 굵기, 펜 색상에 따라서 모양도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양도구에는 색상 채우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색상채우기능을 기 사용하고 모양을 그리면 그 모양안에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문서 탭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탭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을 통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문서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등록 4와 차이점이 하나 또 여기에 또 있는데요. 바로 폴더 안에 폴더를 생성할 수 있는 건데요. 이는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들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더 직관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트 템플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템플릿도 군노트4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먼저 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굉장히 다양한 표지들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표지 템플릿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 범위도 넓어진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문서 템플릿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존에 노는 종이, 그냥 선뿐만 아니라 캘린더 그리고 계획표 등 다양한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노란색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종이 색상은 흰색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노타빌리티에서 지원이 가능했던 수직 스크롤이 가능해졌습니다. 구노트5에서는 가로 스크롤, 세로 스크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구노트4 사용자들이 불편했던 점인데요. 개선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문서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치면 은 PDF, 원래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 그리고 노트, 제목 등 모든 곳에서 그 키워드를 검색하여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강릉여행을 위해서 군대에서 강릉여행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처럼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굿노트5의 유일한 비판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필기감이 하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어 저같은 경우에는 굿노트4를 사용하지 않아서 필기감이 얼마나 하락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필기를 샀을 때 약간 반응 속도가 살짝 느리다는 라 느낌은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굿노트5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위해서 굿노트5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이어리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자유롭게 낙서를 한다던가 메모를 한다던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넓게 확정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굿노트5의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좀더 궁금한 사안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